니들아, 나 초콜릿은 만들어 본적 있는 거야? 네, 있죠. 선물한 거야? 네. 아직 살아 계시는 거지? 저희 아버지. 아우, 야! 그! <웃음> <웃음> 2월 14일인가요, 오늘? 아하, 발렌타인데이는 뭐죠? 아,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 어.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주는 날 아니에요. 또,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어? 또. 초콜릿 안에 다이아 반지. 초콜릿 <웃음> 안에 샤넬 목걸이. <웃음> 이런 거 주는 <웃음> 날이라고. 아, 어, 진짜. 어, 이제 네가 나한테 주면 되겠다. 오늘 왜좀 내가? <웃음> <웃음> 한 번쯤 받아봤어요. 언제요? 애들이 예의상 뭐 반기다 돌리는 건데. 거기에 하나. 그때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아... 이후에는 받음 이상해 남중 남보였거든 술이 있네요 초콜릿인데 알코올이 있는 초콜렛 이걸 만들어 볼 줄이야 항상 해외 여행 가면 사오는 그거 특히 러시아 아그 술처럼 생겨가지고 어, 어, 어. 안에 조금 든거 먹으면 톡 하고 퇴행하는 거 있어 근데 이게 술 초콜릿을 어떻게 만들죠 얘 담가요 아 여기다 술을 넣는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걸로 막는 막는 거 <웃음> 막걸리랑 에그마이스터랑 소주 와, 그냥 마시는 게더 맛있겠는데 <웃음> 아니, 근데 술도 좋아하고 초콜릿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 그냥 술 먹고 앉아서 초콜릿 먹으면 되지. 아, 그냥 가끔, 뭐, 이색 안주인 거지. 소주 안주도 맥주는 건가? 자, 막걸리 먼저. 어, 아, 오. 어. 아, 오. 아, 오, 오, 오. 야,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미치겠네. 먹고 있어요. 어, 어. 어 그래, 하고 있어. 나 이거 치우고있을게 선생님, 오. 안장판이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정신 나집애지거 정신 나간 기지, 애 됐어요. 완벽, 됐어요? 완벽한 술이에요. 한약 같아요, 맞죠? 아, 그래, 다려 아, 지짜 이번에 진짜. <웃음> 만드기 너무 어렵네왜 못하지? 다 처음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똑같잖아. 뭐 하는 데 아니, 근데 야, 솔직히 뭐 깔때기라도 좀 주셈. 소주? 와, 소주는 솔직히 맛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넣어보자 그래도 호기심에. 응, 음, 중탕 됐겠죠? 그리고 이걸로 막아요. 아, 이건 잘할 수 있어. 어, <웃음> 아니 그만 짜세요 무슨 짓이야 이게 니들아 <웃음> 너 초콜릿은 만들어본 적이 있는 거야? 네 있죠 선물한 거야? 네. 아직 살아계시는 거지? 저희 아버지 아우 야그 어. 아니 그러니까 건강할 것 같아서 그그 그 초콜릿 되게 그, 음. <웃음> 아 뭐야? 아니 구멍을 막으라고 왜그거아 넣으면 뭐, 어떡해 구멍어 아바, 봐나봐 구멍을 잘못 찾네 <웃음> 아, 이렇게 하라고 아 우리 마트 잘한다 이걸 통째로 넣어보겠습니다 휘적휘적 해봐 덮어봐 이건 찍을 수가 없구나 애초에 이건 너무 깊어가지고 아술다 어, 쏟았죠 빵을 구워놨어요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휘적휘적이 가능해 다 넘어가 <웃음> 버리는데 아니 이걸 좀 굽고 해야지 여러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팀은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망작이었네 제가 할게요 네. 선생아부셨어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가만히 있어봐. <웃음> 너가만 있어. 선생님 손 들고 저벽 보고 서있어봐. <웃음> 아무것도 하지 라그리그 <마라>. 다음에 <웃음> 이거 이거 닫는 거 어때? 닫고 어, 뒤집어서 또반대에도 하는 거 어때? 아 오케이. 오, <웃음> 야너 손에 다 묻었어. 귀여워. <웃음> 망했어요. 안 망했다니까. 너, 아니 너왜 자꾸 망했다 그래? 안 망했어. 우리 아직 먹어보지도 않았잖아. 어떡하지? <웃음> 다 했어요. 어 그래 어, 오우 드셔보시면 아, 바로요? 어? 그냥 먹어야 돼요. 드셔보시면 그러면 저는 차미슬부터 먹어볼게요. 차미슬 초콜릿 어어이고 매워 왜왜왜왜 왜 친구한테 지금 헤어질 것 같은데 이별 <웃음> 선물인가? 어. 맛 어. 개없다 진짜 야 먹어봐 너왜 그런지 알겠지? 야이 친구 봐 속이 안젖졌어 아 진짜 맞았다 아 지금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 같지 않아? 그니까 야 근데 이렇게 하면 성공적이긴 해요 술이 안 나오거든요 야얘는 진짜 표정관리 잘하는 편이야 막걸리 <웃음> 맛 어, 뭐 없어? 소주 이 녀석이 괜찮을지도 아니 이거 씹으면은 술이 들어올 걸 알아서 너무 고통스러워 왜왜왜 터졌어? 왜, 왜. 터졌어 너이부로그지야 근데 소주가 제일 괜찮아 <웃음> <웃음> 오빠의 첫 발렌타인 초콜릿이야 <웃음> 자. 아 너무 많이 넣었어 아니 <웃음> 아니야, 아니야. 좀나난가 먹어야지 아이가 어? 아, 어? 괜찮은데? 갑자기? 술이 한 나지? 막걸리 약간 냄새가 맛있쩍 음. 나면서 쓸 타이밍에 이제 초콜릿을 없애버려 요 괜찮아? 음. 어, 소주인데? 맛있는데? 맛있다고? 맛없을 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소주 맛이 많이 안 나는데 음, 맛있어 음. 오히려 막걸리보다 이게 나나 음, 그럼... 방금 어. 근데 진짜 맛있어 먹어볼게, 예고! 맛있다. <웃음> 사실, 이거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어, 근데 막걸리는. 아, 근데 구멍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음. 달달함이 느껴지거든. 그래, 막걸리가 괜찮을 거랬잖아. 근데 예고는, 음. 와. 야, 예고지? 예고 진짜 너무 맛없어. 아, 근데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시중에서 사먹는술 초콜릿은 술이 함량이 엄청 작아요, 알죠? 응, 음, 응, 음, 음, 맞아. 술이 초콜릿 비중이 한 10% 20%란 말이야. 이렇게 술의 비중이 80% 너무 많아. 음. <웃음> 그냥 샅을 먹는 거잖아. 예고 꿀뚱. 나도 예고 꿀뚱. 난 솔직히 소주, 막걸리, 글리, 예고. 예고. 이거 선물을 못할것 같아요. 이거 누구한테 줘.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고요? 좀럼이 순적을 봐. 이거 엄마한테 등장만몇대맞고 끝나는 거야. 술은 술대로 초콜릿은 초콜릿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웃음> 그술 초콜릿 안 팔려요. 안 팔려서 내국인 산대로 파는 거예요. <웃음> 인정 인정 진짜 싸, 인정. 추천하는 건가요? 우리가 추천하기 위해 이걸 찍는 거죠. 아니 발렌타인데이 때 알콩달콩 만들려고 한 건데 그래도 진 맞다 쓸일 <웃음> <웃음> 이거는 알콜 <알코올> 중독자도 거른다. <웃음> 아, 나 진짜 요리 잘하거든요? 아나 너무 억울해 나 이렇게 그지같이 한거 처음이야 자존심 상해 입 닦으세요 음 감사합니다 술콜릿 만들어 먹기 대실패 그리 여기까지